하철 반승력, 바쁜 출근 시간, 피곤해 난 너무 지쳐, 지쳐. 늦은 밤 야근에 배식, 오늘도 다 끝났네, 오늘 난 너무 지쳐. 이세상이 내게 주 최고의 선물, 너. 다른 여자와 춤을 춰봐도 음악 소리에 크게 노래 불러도 니가 없어, 네가 없어, 니가 없어, 어 사람들 어니 그리운 니가 없게니러어 니가 없어, 니가 없가 없어, 가 없어, 네가 없어, 니가 없어, 니어어 그 속에 살아 있잖아 넌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 날개를 펼친 네 꿈이 푸른 하늘에 하염없이 더 빛나게 차갑게 다친 마 맘이 다시 뒤돌 Yeah. <목소리>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<목소리> miss you I really miss you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내 노래 불러줄게 You ready? You, I really miss you 네가 날 생각할 수 있게 내노래 불러줄게 When I'm ready, o uh. 그냥 잘해줄게 널 지켜줄게 흘린 눈물만큼 웃게 해줄게 내가 별이 될게 널 비춰줄게 기다려진 만큼 곁에 있어줄게 You'll never have to say goodbye 밤이 급했어 네가 너무 예뻐서 너의 이름도 몰랐어 중요하지 않아서 느낌이 좀 이상했어 눈이 마주칠 땐 정말 내거 같았어 누굴 만나도있어 So, may, 에 a y may, may, a y a y y a b y